무려힘은 연양 안받으니까 그 다음에 마술했다 마술했다 그 다음에 연양 마시고 하고 아 패리하면 검마법 나오는거? 아 그것도? 원래 의도된게 그게 아닌거 같아요 이거였죠? 그러니까 이걸 쓰고 이걸 바로 냅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는데 아마 투사체는 다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야 되네 <웃음> 이거 될것 같은데 야 되네 아 무기 스탯에 따라간다고? 그 무기 스탯이라는 게 왼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을 말씀하신는 거냐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만약에 무기를 안 낀다고 치자 어... 어, 어 이거 방패 따라가나보네 그러면 강화가 안된 것도 되나 만약에 방패를 따라간다 하면은 강화가 안되면은 그만큼이 또 딜이 낮아질까 이거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이걸 보는 사람은 이게 계속 둥둥 떠있대요 근데 이미 나가, 나가고 있대 저검 자체가 나한테 날아오고 있대요 어? 아 이거 방패 따라간다 이거 방패 따라가는 거 아니야? 낮아진 거 같은데 어 봐봐 반응을 못하잖아 내가 못 본다는 거야 지금 와, 씨, 방패 따라가, 이거. 에, 진짜야. 주령이나 그런 거 연향은 안 받는데, 확실히 방패 따라가, 이거는. 그러게, 방패 글리치가 말썽이네 탈리스만 연향 받는다고 했죠, 이거? 마력 정갈? 마력 정갈 있나? 아, 나 마력 정갈은 없네. 아, 그래? 그것도 연향이 간다고? 내가 마침 그게 있거든. 이거 보스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. 와3630그 마력전갈 가져와 혹시 마력전갈 좀 주실 분 있나요? 한번 보고 싶은데 진짜 그럼 멀기트 가지고 실험을 해볼까? 탈리스만을 하나하나 껴보는 거야 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아너 탈리스만? 아 그럴까? 똑같은데? 그래도 마력전갈 한번 봐야겠어 아 감사합니다 어? 증가하는데?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? 그러면은 이제 버프의 영향이 가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4000.. 이제 4 0대였죠 데뷔디가? 와.. <웃음> 아자 일단은 불이어 그거 받으러 가자 부리의 힘을? 엄청 기대가 되는걸? 딜이 얼마나 나올지? 1, 4 0 0 4,674? 화염을 한번 써보자 방금. 아 방패 안되네 이게 아니면 은 마력을 한번 가볼까? 마력? <웃음> <웃음> 몰랐어 <웃음> 오른손에 그 무기 중에서 마력 올려주는 거 있나요? 전작에 마력 그... 초대도 있었잖아 그 있지 않아? 아 연양 안받네 마법했다 아... 마법했다아 그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해봤던 게 있거든요 <웃음> <된다. 웃음> 안될 리가 없지 이것도 아 이거는 진짜 방패 버그네 이거 <웃음> 아 머리야 자 이제 연양도 한번 써볼게요 연양 한번 써보자 <웃음> 연양 받는다 이것도 <웃음> 어 이제 풀버프 한번 봐 볼게요 이거 실험은 역 많이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무려힘은 이제 연양 안받으니까 그 다음에 마술했다 마술했다 그 다음에 연양 마시고 하고 <웃음> 발7칠 <발전치. 웃음> 어이겁네 <이거 없네>, 진짜 <웃음> 와 확실히 마력장이 높아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다 이레스 야. <웃음> 이런걸 본적 있습니까? 아, 너무 빨리 끝나는데 축제가? <웃음>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, 적당히 해야지 얘가 또 너무 오래 계속하면은 현타와 얘가 또 너무 계속하면은 현타오니까 얘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